너일이 <웃음> 아마? 너 일이 <이리> 안 와? <웃음> 너 <이리> 안 와? <웃음> 따라하지 말라고. <웃음> 이게 어 따라하지 말라고. <웃음> <웃음> 뭐야? 벌써 지친 거야? 전민이 수준. <웃음> 놀리지 마. 놀리지 마여네들르바보네요바보네요야올라 죽겠죠 오빠 그러다가 총발받는다 가다가 벼하이나 맞잖아 그럴 일 없죠? 인제어인제 오늘 아침에 먹을시얼네 얼굴에다 부어서 얌얌 첩첩 야무지게 먹어버리고 싶죠? 아우 형님들 생각만 해도 오지구요 지리구요 님 볼살보다 탱글탱글한 게달달하고요 야구르 지롱 야구르 지롱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신 겁니까? 응. 음? 네 무슨 일이시죠? 제가 정신을 잃었던 건가요? 미안해요. 너 3일이나 안 일어나셨어. 제가 3일이나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웃음> 뭐? 어어머니의사선생 어, 어, 선생님, 엄이가 이상해요. 우리 아이는 절대로 나한테 어머니라고 존댓말을 높은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어머니,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요. <웃음> 일단 진성하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아... 아... 아, 아. <웃음> <웃음> 어, 어, 어, 어, 오빠 미안해 내가 저주를 걸어서 번개가 떨어졌네 괜찮단다 먼저 아... 린내 잘못이 크구나 정말 미안 엄 그렇게까지 화가 난 거야? 무슨 말이니? 오빠는 화가 하나도 안 났어 아 오빠 미안해 잘못했어 그냥 나 욕해 안녕하세요 그 아드님은 일단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번개를 맞고 이 정도로 건강하다는 건 정말 놀랐습니다 부러진 곳 하나 없으니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웃음> 그런데 저희 아들이 뭔가 이상해요. 선생님 우리 아들 말투가 뭔가 좀 변했다고 해야 되나. 아, 우리 아이의 머리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음, 평소 보이던 모습하고 다른 모습이시라면 이건 경과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머리에 큰 충격으로 가끔 기억을 잃는 기억상실증에 걸리거나 아직도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큰 충격으로 천재가 된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음, 저 선생님 그렇다면 저희 아들이 머리에 이상이 생겼다는 건가요? 어...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좀 지나야 알수 있으니까 경과를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병원 한번더 들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웃음> 다녀왔습니다 <웃음> 어, 어, 어, 오빠잖아 아이, 분명히 또내 음식을 한입 달려면 다 먹어버리겠지 아이, 조심히 가야겠다 조심. 잠깐 요르. 로너 <웃음> 손에 든 그거 뭐야? 너? No? 이건 절대 한입안줄 거야! 바닐라 푸딩 안에는 147칼로리, 25%의 지방, 68% 탄수화물, 7%의 단백질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어쨌든 맛있게 먹으렴 어, 한입안 먹어? 어떻게 동생 걸 뺏어 먹을 수 있겠니? 어? 아, 아니야 한입 먹어 먹어래도 아니야 난 괜찮아 무슨 일이야 요리야! 엄마! 오빠가 공부를 해요! 어? 어, 어, 어, 어, 어, 이 책이 뭐야? 어, 리아야! 리아야? 무슨 일이야? 너 많이 아프구나! 열이 나나? 어떡하지? 지금 이라도 병원에 갈래? 응? 저는 정말 괜찮아요. 지금 수학 공식에 대해 알아보고 있거든요. 엄마는 정규분포의 합공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립이고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변수의 1차 결합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의 합공식은 1차 결합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고 아, 엄마. 아 여러분 3 0이 3은 뭘까요? 4야 4! 6. 음... 좀더 쉽게 말해볼게요 사과가 6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과 여섯 개 중에서 제가 세 개를 먹어 버렸어요. 그럼 남은 사과는 몇 개일까요? 음, 나두두두 음, 두, 두, 두, 두 개요. 아깝네요. 정답은 세 개랍니다. 여섯 개중세 개를 제가 냠냠냠 해버리면 세 개가 남겠지요? 헐. 흐. 훌리야, 선생님 수업이 재미가 없니? 아니요. 하지만 너무 시시해. 뭐? 오호, 리아 일어나보렴 수업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한건 아닌데 제가 다 아는 문제들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음, 리아는 저번 수학시험도 10점 맞았던걸로 기억하는데 음, 리아 실력좀 볼까? 음, 네 그래 그러면 7 더하기 7은 뭐니? 14입니다. 오... 그래. 정답이다. 그러면 16 더하기 20은? 36입니다. 오... 이것도... 그래... 어, 정답이다. 그러면... 84 곱하기 67은? 8308입니다. 집에서 심심해서 수학 공부 좀 했거든요. 지금은 미분박 정식을 혼자 배우고 있습니다. 어..뭐? 미분 방정식? 어..리아야.. 넌 천재구나! 진짜..리아야.. 이제 선생님은 너에게 가르칠 게 없단다.. 으흐. 리아에게 가르칠 게 없다고요? 내일부터 학교를 오지 말라고요? 아네 어. 음, 여보 나 다녀왔어 여보 리아 몸은 좀 괜찮아? 여보 나 너무 무서워요 리아가 글쎄 선생님이 리아 보고 학교에 오지 말래요 뭐? 또 리아가 사고칠 거구나 음? 아니요? 하이, 이 녀석 아니요 더 이상 선생님이 가르칠 게 없대요 우리 아들이 천재래요 천, 천, 천, 천재 엄마 아빠 위에서 피아노 소리 같은 게 나요 응? 음? 여보? 음? 여보가 음악 들었어? 음응응 음, 음.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위에서 나는것 같은데? 음... 어디서 이런 클래시스토리가 나오는거야? 어? 봉쇼라어 제게모 차르트가 탄생한게 분명해 이건 희대의 신동이야 어, 놀라워 어? 응 내일부터 학교에 오지 말라시네 바로 다음 주부터 명문대 바로 입학하기로 했어 오빠는 진짜 오빠 맞아? 아, 당연히 우리 동생이 오빠지 옛날 오빠는 그렇게 말안 했는데 옛날에 내가 어떻든 지금 내가 너의 오빠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단다 오빠... 난 그래도 옛날 오빠 모습이 더 좋아 지금은 오빠 같지가 않다고 하지만, 바보 같은 나보단 지금이 훨씬 좋을걸? 땡! 조심해! i <웃음> 어, 어, 오빠 오빠 <웃음> 오빠 오빠 괜찮아? 어어어어 <웃음> <웃음> 아침부터 요리로 얼굴 보니까 아침부터 시리얼 땡기 응? 어? 왜 시리얼 요리로 얼굴에다 부어서 냠냠참참 야무지게 먹어버리고 싶죠 판사님들도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판사님도 인정한 꿀맛디 인정 한기문디인 기머린 지껏 걱정해줬더니 너무한 거 아냐? 지껏 걱정해줬더니 너 야야야내나이거 어데자 진짜? 진짜는 뭐가 진짜야? 내가 진짜지 네 얼굴은 가짜야? 왜냐 못생겼기 때문이지? 내 얼굴이 못생기 뭐고 못생겼어 오빠 얼굴이 다 못생겼어 음. 여보 음. 음 이래야 우리 가족이지 리아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음. 근데 좀더 이상해진 거 같지 않아? 음. 요로야 어때? 오빠 돌아오니까 마! 아, 그래도 나 천재 오빠 보다 지금이 나은 거 같아 나보다 잘난 건 용서할 수 없거든 음. 오우 에? 오우 아아 아.